안녕하십니까 TV 국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양백리에 있는 촌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양백리에 나왔습니다 새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새소리도 한번 잘 들어 보세요 현재 보는 방향이 집을 향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집은 오래된 집입니다. 지붕은 스레트 지붕입니다. 집, 채, 집은 두 동이 있으나 한쪽에는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뒤쪽에는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방두개 같습니다. 이쪽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감나무도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뒤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에 텃밭은 충분히 크고 넓습니다. 텃밭은 아주 많습니다. 반대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기에도 많이 넓은 터가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시면 충분한 텃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안에 큰 향나무도 있습니다. 감나무도 있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텃밭 관리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집 앞에서 촬영합니다. 들어오는 골목입니다. 반대쪽 골목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왼쪽에 밭도 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밭에는 여러가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현재는 미나리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밭은 크게 잘 관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매하셔서 집도 신축하시고 밭도 잘 관리하면 아주 멋진 곳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동네로 가는 길입니다.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밭입니다. 상세 폐지입니다. 땅이 넓은 주택 매매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리업 양백리에 있습니다. 현황은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98제곱미터 211평입니다.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주택면적은 현재는 49조원 메다 15% 주구조는 목조이며 지붕은 쓰레드입니다 등기는 미등기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평당금액 120만원 총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항 c 이고 여기가 포항역입니다. 여기가 흥예읍입니다. 흥예읍에서 신광 가는 방향에서, 오리 못에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양백리입니다. 아니면 흥예에서 이렇게, 여기가 복강초등학교 있는 사거리입니다. 이렇게 가면 칠포해수욕장 나오고, 이렇게 가면 영덕 갑니다. 이렇게 가면 덕성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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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